보셨죠 네. 오코? 자 말씀하시는 거잘들리 네. 네. 반 네. 크기 체크해 볼게요. 큰가 네. 네. 네. 좋아요. 좋으세요? 네. <웃음> 아, 나는 그냥 해볼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수 있어 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어.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높은. No 맞습그 지금처럼 지면될것 같아요. 네. 지 자연스럽게 막다갔다 보시면서 그거 필요. 뭐 해볼게요. 네. 어 그리고 어 자꾸 말씀드리면 부담 들어서 못할수 있는데 네. 모션을 많이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저 이제 빠질게요. 네. 네. <웃음>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수 있어 어,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어, 어. 잠에 드는 순간요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숨어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면 나는 줄무늬 문어. 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란한 문어. 바닷속은 너무 외로워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y 단풍 뭐지? 어, <웃음> 아, 풍놀이 구경 가면 나는 노랑 생문어 커피 한잔 마셔 주면 나는 진 죽은 깨에 꼬마와 놀면 나는 전박이 문어. 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잘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바다 야, 야,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춥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 야, yeah. yeah.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참 우. 너무 많이 틀린 고 같아요 어머 이렇게 갈라지지 했네 어떤 가지 것인지... 딸까요? <웃음> 와 망했어